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음식은요. 편의점 홍어입니다. 편의점 홍어인데 GS편의점에서 1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6,900원 홍어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판매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겸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제작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홍어로들 다니면서, 어, 흑산동 홍어를 좀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이 비싸다, 어. 쉽게 이제 뭐 접할 수가 없다, 라는 것부터 직접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드셔야 되는 뭐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음, 오늘 한번 편의점 홍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의점 홍어는 제가 전에도 리뷰를 한적 있는데, 이것도 GS에서 구매를 해온 겁니다. 근데 같은 제품이 이렇게 뭐 엠블럼이나 아니면 표, 표지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업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100g, 100g, 200g 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6,900원 행사를 하고 있는 또그 품목이어서 어, 여러분들 혹시 이벤트 때좀 저렴하게 한번 드셔보실 분들 계시면 어,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오늘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상품은 제가 전에 먹어봤는데요 맛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 짠맛도 조금 덜했고 근데 이 제품이 또 단점이 있어요 맛의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좀 많이 삭힌 맛이 삭힌 향이 거의 안 나고 또 어떤 걸 먹을 때는 또 굉장히 좀 삭힌 맛이 좀잘배 있어 가지고 맛이 좋고 그리고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여러 팩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일단 맛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삭힌 맛부터, 숙성은 15일 숙성이고요. 아르헨티나산입니다 그리고 홍어는 1 0 0 g 어 있고, 초고추장 안에 지금 같이 들어있습니다. 음. 삭힌 향 맛은 좀, 삭힌 향은 좀 이렇게 나고, 뜯자마자 좀 냄새가 나요. 네. 음, 제법. 음, 제법 맛이 납니다 음.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제품보다는 짠맛이더래요 이건 정말 장점으로 좀 꼽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보통 삭힌 거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교회입니다 삭힌 풍미도 이게 좀더 나는 것 같고 덜 짜고 음. 기존에 했던 것보다 음. 일단 저는 이건 좀 만족스러워요 가격 대비 만족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문자분들도 약간 막걸리랑 해가지고 드시게 경험해보시길 게 음.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 맛의 기복이 없는지 하나 더 따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보시면 예. Yeah. 어 6,900원에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음. 어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여기서 뭐 광고로 따로 의뢰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요 전혀 전혀, 음. 전혀 이곳 어, 이곳에서 뭐 연락 받은 적도 없고 네.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 어그 전에 좀 약간 기복이 있었던 그 느낌은. 지금 보통 삭힌 맛에서는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삭힌 맛을 봤었는데 삭힌 맛을 봤을 때 기복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 이 제품도 한번 세 개를 다따 가지고 맛이 다 일정한지 한번 맛을 봐서 제가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많이 삭힌 맛. 이거다. 이게 좀 약해요. 게 30일 숙성인데 15일 숙성보다 좀다 쏘는 맛이 좀더 약해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거, 이런 기복을 좀 느꼈어요. 이거 하다가 어제도 따로 먹어본 건 또, 오! 톡 쏘는 맛이 굉장히 더 맛있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초보자형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거보다 더 좋았는데 다음까부뜯어보록하 있습니다. 음 이건 음어 이건 향이 좀더 더한다. 더. 아, 그러니까 이런 기복이 좀 단점이에요. 아, 이건 또 맛이 더 좋습니다. 또 삽김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이거 삽김 풍미가 좀더 납니다. 음. 이것도이방전전이것과 비슷하게 좀 삭힌 향이좀더많이 납니다 많이 삭힌 맛을 좀 구매해 보실 분들은 한 번씩 좀 복불복으로 좀한 번씩 걸리실 것 같아요 딱폭소는그 느낌 화그 느낌을 좀 많이 느끼고 싶어가지고 많이 삭힌 맛을 구매하실 때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기복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방금 이거, 이거는 음, 보통 삶힌 것보다 더 약해 이거는 아. 자, 이제 회로 먹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보통 삶힌 맛요거는 제가 봐서 기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삭힌 맛은 기복이 좀 있습니다. 맛은 다좀좀덜 짜고 괜찮아요. 음. 덜 짜고 괜찮은데 기복이 있는 거.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번에 이 홍어로 라면을 끓여 봤잖아요. 오늘은 한번 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음. 튀김가루를 묻힌 홍어를요. 계란 옷입에다가 넣어 주세요. 좀 털어 가지고 넣어 주세요. 네. 잘 털어주셔야됩니다 다음 계란 옷을 잘 입혀서 중불 조금 못되게 가지고 네. 불에다가 음, 기름 두르시고 이렇게 네. 너무 센 불로 하시면 이게 타요 네. 이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 잘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홍어 자원을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될 게, 홍어를 전을 지지거나 아니면 뭐 홍어를 튀기게 되면요. 이 삭힌 향이 배가 돼요. 네. 혹시나 사셨는데, 이 홍어를 사셨는데, 아, 생으로 먹기, 먹으니까, 아, 이거 좀 약간 독하다라고 하신 분들, 그래 뭐 전을 부쳐 먹으면 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삭힌 건 전을 부치거나 튀기면 더 세집니다. 네. 그걸 미리 알아두시면 은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뜨거울 때 드시면 더 그 삭힌 느낌이 더욱더 많구요 자 막걸리 따라서 한번 편의점 홍보로 만든 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온다 온다 온다 오, 혼다! 음. 아, 근데 막 강하지는 않네요. 음. 약간 조금 덜 삭혀진 그런 것 같고. 음! 음. 쉽다가, 참기쯤 하면 여기서 코를 이렇게 쓱 올라오는 향이 있어요. 음. 아하. 아. 아. 음. 음. 이건 좀 아까 많이 산거 음. 어 삭힌 느낌을 좀더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을 부쳐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뼈는 열이 좀 닿으면 더잘 부서져요 전으로 부치면 음. 자자자 6,900원에 1 플러스 +1 200g 넉넉하게 드시고 싶으면 4팩 13,800원에 이렇게 좀 회로도 드시고 이렇게 좀 전으로 드셔 드시고 아니면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어 라면으로 드시고 음. 이번 홍어는 가성비와 맛까지도 어느 정도 좀 추천을 해드릴만해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가격 대비. 음. 거기다 막걸리 한두병세병 병 해도 한 2만원이 좀 안되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행사가 언제까지 할지 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GS에서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행사가 아닐 때 그냥 한 팩에 6,900원에 또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여러분 좀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마 행,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그 GS 편의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음. 아 좋다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이 행사일 때는 굉장히 좀사 드시는 거를 굉장히 좀 추천합니다. 근데 1 플러스 1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요. 어, 100g에 6,900원으로 해가지고 판매하게 된다면 조금 아,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맛 자체는 막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먹을만했던 맛이고 근데 또 하나 단점이 많이 삭긴 맛에서 좀 기복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이 음. 부분은 조금 여기서 좀 보완을 해 주신다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업체 관객자분이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예. 어, 그래도 가격 대비해 가지고 저는 만족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이 편의점 홍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어, 홍어를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편의점에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제품 이거 한번 1 플러스 1으로 해 가지고 구매 한번 하셔서 드셔보시는 걸좀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혹시 또 그런 댓글 달리겠죠? 음, 제발 홍어 좀 맛있게 먹지 마. 개인적인 기해로 홍어도 맛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웃음> 저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구매해서 먹었는데 그냥 버리시게 되고 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처음 홍어 배우실 때 아예 수입산의 수입산을 대충 사힌거 이런 거 말고 국내산을 좀잘 삽힌 걸 드시면 이렇게 좀 향도 좀 다르고 어, 삭힌 풍미나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 아예 처음부터 홍어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국내산으로 좀덜 삭힌 거 어, 이런 거 그런 걸 한번 또 드셔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방법 중 하나라고 어,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